현재 경북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은 평균적으로 35% 정도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요. 대구처럼 40%, 50% 이 정도까지 하락해서 거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의 구미에 마찬가지 아파트, 그리고 경산의 아파트,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 신축 위주로만 일부 거래가 된다. 마찬가지 경산의 펜타일즈라든지 구미 아파크드샵 그리고 포항의 뭐 에스케이 더 프로죠 마찬가지 그리고 광신 프로세스 광신 프로세스 중원 클래스 이런식으로 포항이나 구미의 일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영주 라든지 아니면 은 다양하게 김천 이라든지 막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일부 신축 아파트들 위주로 뭐 두개세개 뭐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북의 아파트들 얼마나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최근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35% 30% 정도에서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 35% 간혹 가다가 40% 있기는 있지만 은 대구처럼 45% 50% 이 정도까지 하락해서 거래된 매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가격 자체를 확인을 해볼 때뭐 네이버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플을 가지고 다양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영상을 올릴 때 워낙 매물이 많고 다양하게 어플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봅니다. 물론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팔아야 되는 분들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와 어플을 다 확인해 봐야지 실제 내가 현 상황에서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시는 같은 경우는 구미 아이파크 드샵 인데요 실제 매물이 171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매물 묶기를 하게 되면은 1가9건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p 가 1억 3천 6천에서 8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격을 쭉 내려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p 2천아 마이너스 란다 p 가 1,500, 2,000 뭐 자꾸 대구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데 6,500도 나와 있고 물론 청수에 따라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은더 웃긴게 실제 23년 2월 15일날 거래는 구미 아이파크 드샵은 어 최고가가 7억 2천 5백에서 실제 거래는 금액이 4억 6천 5백 마이너스 35% 하락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같은 평수에 지금 4 3평이 나와 있는 아파트 들 매물들은 피가 4천에서 5천 뭐 2억 7천 제 멋대로 일단은 뭐 나와 있습니다 파는 사람 마음이죠. 모든 부동산은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을 제시해서 파는 겁니다. 거기서 매수자들이 판단을 잘해서 비싼 아파트를 사냐 저렴한 아파트를 사느냐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P가 뭐 5,500에서 뭐 1억 2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부동산 한 개만 참고해서는 되지 않고 실제 금매물로 한 개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실제 시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물론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안하고 구입을 했지만 은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저렴한 아파트, 급매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대부분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리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씩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은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많은 어플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에 위치하고 있는 펜타일즈드샵 1차인데요. 세대수는 1696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고층은 35층이고 건축은 17년도. 그리고 건설사는 포스코에서 건설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현재 매물이 114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일 매물 묶어서 114건입니다. 풀게 되면 은 299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매물을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대부분 다 광고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호수가 틀린 매물이 현재 114건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수는 26평에서 45평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2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는 실제 거래가 되었는게 3억 초중반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5천 그리고 현재 일부 거래가 있으면서 3억 초반 29평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3억 초반 그리고 최고가가 5억대 그리고 현재 예전 금액으로 다시 내려왔는 3억 초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34평 최하 거래 금액은 3억 초반,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 6억 5천까지 거래되고 일부 현재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4억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타인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반, 최고가는 6억 초반, 그리고 최하 3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근자에 3억 중후반까지 거래가 되었고 45평 마찬가지 최하는 옥 초중반까지 거래가 되다가 평균적인 거래금액은 6억에서 7억 정도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114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올등하게좀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포항 북구에 있는 아파트 두어 에스케이뷰 프루지오 1단지 인데요 실제 한 35,6% 정도 하락을 해서 거래됐는데 세대수는 752세대 최고층은 29 그리고 20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실제 매물이 14건 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 갭 투자 나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 말할 수 없고 일부 갭 투자가 견디지 못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팔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최고가 대비 한 40% 좀 안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게주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거래가 일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최하 금액은 2억 초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초반 그리고 일부 거래가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들은 3억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되었고 33평 B타입 거래 였고 A타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래가 좀 많았는데 예전에 17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반대에서 3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5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또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매물이 1 4건뿐이 없었다면 대부분 팔고 나왔다는 얘기인지 많이느리 합니다. 물론 22년도, 23년도에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정도 뭐 아파트 가격 하락을 알고 대부분 팔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더 이상 나온 매물은 14건 뿐이 없는데 그래도 14건이 거래가 되려면 현재 금액에서는 더 떨어져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미 원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 뭐 처음 들어보지만 은 일단 23년도 2월달에 사용 승인이 나고 581세대 그리고 건설사는 광신종합건설이고요 대고청은 29층이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79건이고 전세 121건에 월세가 6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일 매물을 풀게 되면 은 229건 온 동네 부동산에서 지금 이 아파트에 광고를 다 내고 있다. 그런데 동일 매물 묶기를 보게 되면 은 동호수가 틀린 세대수의 아파트를 7 9건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수는 24평에서 35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7년도, 16년도 거래되었고 뭐 30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최하 거래 금액은 1억 후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또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아직까지 22년 4월달에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0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33평 마찬가지. 최고가 3억 후반대, 최저가는 2억 중반대. 그리고 건자의 일부 거래가 되는 금액들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34평 A 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억 초중반대에서 최고가는 3억 후반대, 그리고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면서 일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3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평 C 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3억 후반대, 그리고 건자의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35평 큰 거래 없었지만 최고가 4억에서 최저 2억 9천. 그리고 현재 이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뭐 5억 초반에서 3억 거의 뭐 40% 하락을 했는 것으로 근자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흥 에드힐스 구단지인데요. 총 세대수는 뭐 1463세대 상상이 세대수가 많아요. 최고층은 29층이고 건축은 1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는 좋은 건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35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동일매물 풀기를 하게 되면은 45개 그다지 많은 매물은 아닌데요.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은 1억 후반대 그리고 최고가는 3억 중반대 그리고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았었는데 2억 5천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24평 비타입 같은 경우 거래 없고 30평 뭐 최고가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그 전자의 거래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근자의 3억 초반대까지 거래되었고 3 4평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4억 중반대 최고가는 7억 4천 지원자 그냥 거래됐네요 은자의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에 거래된 아파트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 했는 아파트들 광신 프로그레스나 아니면 중흥 s 클래스 그리고 뭐 포항에 두어 sk 프로지오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 포항, 구미 쪽으로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게 다고요. 그 전자에는 많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산, 중산동의 펜타일즈더샵 같은 경우가 일부 거래가 되는 금액들이 35% 하락했는 4억 초반대에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물론 뭐 경산시다, 아니면 구미시다, 포항이다, 울산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근자에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한 세네 건 두세 건 정도의 아파트들이 일부 계속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각 시별로 경북에 아파트를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경북 전체에 건자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동향을 지켜보고 일부 거래가 많이 된다면은 많이 된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했는 금액을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시도별로 마찬가지 경북이나 대구에 나름대로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07, 8년도에도 경북에 실제 미분양이 많이 좀 많이 났었고, 대구에도 마찬가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경북에 대한 실거래 내용, 아파트들, 마찬가지 한번 올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